속보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서는 제2호 열대저압부 td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2호 태풍 매기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호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 캐롤라인 제도 에 있으며 북서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계속하여 북서진해 다음주 중반쯤 진로를 북동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오가사와라 제도나 이즈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전선의 비구름을 발달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동향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4월 1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로얄티 제도에서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 통과에서도 오늘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392.1km의 신발 강진입니다. 또한 어제도 통가협회 피지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을 역시 진원의 깊이가 494.3km의 신발 강진이었습니다. 바누아투와 통가 피지 로얄티 제도 등의 강진과 신발 지진들이 해저화산을 통하여 이동하여 오가사와라 제도로 향할 것이므로 이후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지 제도의 해저화산들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의 화산폭발과 함께 일본 관동지역 치바현과 동북지역 후쿠시마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4월 17일 보름달을 앞두고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규슈 앞바다, 관동지역 앞바다, 동북지역 앞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보름달 이후까지는 해안가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